그래봅시다. 우선, 우선, 우선. 의 존재와치. 빙. 이트로 가는 게 뭐예요? 여기? 이트. 이틀. 이들로 가는 게 뭔지 알아요? 찾아봐. 지적 겸손이 지적 겸손. 왜, 왜? 지적 겸손. 휴밀리티 인텔렉츄얼 휴밀리티 직접 정신 자구요 사람의 사물이야 사람의 사물이야 어? 를설 이러면 내가 사람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설 사묵이야 사람 아니야 잘 봐.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써 볼게요 이거 빼고 써 볼게요 만나틀리나 네요 집적점선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 이거 음.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맞죠? 집적점선이라는 어, 것은 어 바로 뭐 하는 것인가? 비꺼이 노력하는 거야. 비밀 링크 원인이 뭐니? 비꺼이뭐확하다야 귀에 뽑아 뭐 어때요? 문법적으로 아, 맞느냐 틀냐 리 하냐. 틀려. 위아 틀려. 틀려. 틀려. 이러게 틀려? 왜 틀리냐면, 이렇게 나오냐면 기꺼이 뭐뭐하다는 뜻이 나오나면, 이 행위의 주체가 돼서 행위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기 주어로 사람이 나오는 게 맞단 말이야. 사람이 안 나오고 사물이 나왔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게맞죠 그래서, 뒤 주시면 돼요. 지적금수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동명사야. 야시재점사가 아니고 동명사였어. 현재무사가 아니야. 진행형이 아니야. 현재무사가 아니야. 동명사. 것이야. 자, 그래서 Be willing to 원형 이게 이거와 비꼴 관계로 나온 거라고. 이렇게 직접 점성이라는 건뭐 하는 거야? 기꺼이 노력하는 것. 그렇지? 기꺼이 노력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노력할 것이다가 아니라 기꺼이 노력하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야죠.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겠어? 극복하기 위해서, 어, 기꺼이 노력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빙의 존재.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사람이 나올 때만 이렇게 나와요. 뭐 주어가 이틀 분명히 잡아왔잖아요. 사이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뭐 하기 위해서요? 또 나왔죠? 뭐 하기 위해요더 어, 객관적이기 위해서. 이 단어도 좋죠? 이거 반대말을 보니, 응? 반대말을보내고서다 죽겠지? 주관적이야. 아, 객관적이 되기 위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객관적이 되기 위하여. 어, 이 추론 문제. 어, 반대말이었어? 이거 나면안 돼요. 그럼 어디 걸려요? 메이커 어디 걸리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그리고 뭐야? 그렇지. 박식한. 박식한. 정보가 아주 박식한 그런 판단을 역시 내리기 위하여. 여기가 여기 가여기 같이 명령으죠 연결시켜야지. 맞죠? 네. 됐네. 그 다음 문장은 들어가보니, 그 다음 문장은 네번다 쳐봤어. 그래서 사람들은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네. 묶어야 돼. 이게 주어예요, 여기가. 맞아. 어떤 사람들이야? 지적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렇게 묶어야 돼. 당연히 여기가 동사가 되니까 답은? 이가 되겠죠? 지적 겸손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더 이 r e likely to e a 뭐일것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아, r e likely to 뭐일것 같다. 더 수용적인 것 같다. 이거 들어가야 돼요. 요 단어, 이거 반대말한번 써볼까요? 수용적인 건데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뭐라고 그러죠? exclusive, 더 배타적인 것 같다. 이런 단어 나오면 안 된다. 수용적인 receptive,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 리셉티브, 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수용적인, 오케이. 객관적인, 자, 어휘 추원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이 이게 순수한 전지사 2야, 애들아이 2기 때문에 전지사 2분의 가 아니야, 이게 나와요. 어, 배우는 곳에 배우는 것에 수용적이다. 충분히 배운다는 얘기예요, 누구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건 뭐니? 봐봐. 어, 어, 자기들과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어. 뭐, 뭐, 뭐죠, 이렇게. 다르게 생각, 뭐, 자기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자신들이, 이건 뭐에 걸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돼서는 아니요 그래. 여 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 디퍼런트리는 이건 모모보다가 아니에요. 모모와 다르게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하는 건 뭐야? 피부이지. 주어야 그러면 그래. 여기까지 묶어야 돼.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어? 모모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피부의 어 여기 지금 동. 중요한 거 뭐냐면 요거의 저거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죠. 그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왔어요. 저거붙으면안 되고요. 막연하잖아요. 막연한 모습이죠. 막연한 사람들이야. 이거는 정의 몇 명인지 모른다 이요 다시 말하면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야. 숫자가 불명확할 때는 뭘 써준다고 그랬어요. 전체 집합이 불일만할 때는 안들아줘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와 음.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이거를 바로예요. 땡